Every times and every d a y 그대가 흘렸던 땀이 메마른 땅 위에 비처럼 내려 하루를 다 속여요 매일 같은 공간 속에서 해가는 하루 더이